화면은안 보여줄 거고요. 음. 이게 뭐지? 어 아,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여기. 어, 여러분. <웃음> 이언니 음. 아어뭐 뭐야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제가 아무 노래 틀어 틀어 볼게요 여러분 화면 나갑니다 <웃음> 깜짝 놀랐어 깜빡했어